여보, 나 다녀왔어. 여보, 다녀왔어. 아유, 잘생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걸 어째 감옥에서 많이 힘들었죠. 자, 여기 앉아서 두부 먹어. <웃음> 어. 애들은? 애들은 학교 갔지 그렇구나 애들 잘 지내지? 잘 지내지 그럼 그런데 당신 닮아서 어, 맨날 뭘 훔쳐오는 게 아주 당신이랑 똑 닮았어 이놈들 커서 아빠처럼 감옥 가려고 작정했구만 그래도 아주 바람직한 자세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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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깊은, 대대소손 도둑기술 물려받은 도둑놈들의 집안! 그 도둑놈들의 집안이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도둑질을 안하고 살겠어. 봐봐, 당신은... 그 손에 든 것부터! 당신은 도둑질 없이 못 산다니까? 어? 이게 뭐야? 어? 내 지갑이 아닌데? 엄마가 주신 돈을 빨리 분식집 가서 떡볶이 먹자! 나 오뎅도 먹을 거야 완전 신나 <웃음> 아, 아! 아이고 얘들아 미안하다 어... 가자 응. 야잘 찾아봐 어, 진짜 없어 아이, 장난치지 말고 없어졌어 아 도둑 맞았나 봐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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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요 어, 여보 어, 이 지갑 내 거겠지? 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 어? 당신은 진짜 도둑놈이야 내 마음을 훔쳐버렸잖아 이 페브 만약에 수억짜리 다이아와 당신 둘중 하나만 훔칠 수 있다면 난 당연히 당신만 훔칠 거야 깨르륵 로맨티스트 음, 닭살? 어이,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어휴, 아빠 드디어 나오셨군요 그래 아들 딸안본 사이에 많이 자랐구나 그래 그동안 공부는 많이 했고 어휴, 아빠 저 엊그제 시험 봤는데 수학 100점 맞았어요 야 아빠가 네 성적에 관심이나 있겠냐 그럼? 아빠는 그 공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이아가 잘하는구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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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까 대학교 가서 공부해서 얼마나 번다고 따라오세요 음. 음. 음. 에? 보세요 이런 죄인장 <웃음> 믿고 있었다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런 종이들로 완벽하게 신분증을 위조하다니 <웃음> 아빠가 말씀한 대로 열심히 사기치는 법을 공부한 결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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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돈을 털고 싶다고요. 저희 가족 이 지긋지긋한 낡은 아파트에서 다 같이 나가요. 한 번만 차롬치면 저희 고생 끝이에요. 우리 아이들 많이 준비했구나. 아빠는 감동 먹었다. 그러면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 실력이나 테스트 해볼까? 오늘 밤 재밌는 곳을 한번 털어보자구나. 역시 아빠야.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도둑질을 계획하시다니. 에휴, 역시 우리 아빠는 노밥이라니까. 자, 긴말 말고 따라와. 오늘 재밌는 곳을, 털곳을 소개시켜 줄테니까 응? 네. 우리가 털곳이 바로 저기 편의점이란다. 뭐야. 아빠, 지금 장난해? 아, 저런 데가 돈이 돼봤자 얼마나 된다고. 아빠. 저희는 이런 작은 거 털려고 도둑기술 배운 게 아니라고요 여보 여기가 확실해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저런 거 준다고 쉬워요 노노노노노 no, no, no, no, no. 우리 가족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마 저기는 무려 24시간 편의점이야 그래서 항상 24시간 가게 안에는 일하는 사람들과 손님이 항상 많은 곳이지 그래서 우리 가족이 CCTV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돈을 훔쳐야만 하는 거야 그리고 저 편의점 저렇게 보이지만 저 편의점 점장님 이 동네에서 짠돌이 유명해 그래서 은행 수수료도 아까워서 연 년째 금고에다가 돈을 모은다고 하더군 그 금고가 바로 저 편의점 안에 있대 에잉 아빠는 우를 너무 무시한다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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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모여보세요 음 니아가 생각이 있는 모양 뭐, 군 뭔데?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합시다 그래 응 작전 응. 실행